한생각이 일어나는 순간마다 곧바로 직장에 있어서 의계나 의식계가 동시에 작용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때 정사유하고 있는 즉 유식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전전을 통해서 분별된 사유와 정견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정념 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 팔종도의 정념은 언제라도 동반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그 생각을 가장 처음으로 바로 알아차리는 것. 지 내가 무슨 생각 속에 있는가 내가 어떤 태도 속에 있는가를 알아차리는 것이 정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견을 하고 있는지 정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 지를 바로 알아차리는 것이 정념이기 때문에 여하튼 의계에 의해서 분리된 상이 떠오르는 순간 지속적인 우리들의 사회태도 속에서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긴다이 겁니다. 그래서 그 밖에 다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이라든가 여러 역대 조사님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세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간접 경험으로 얻어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수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분리된 상이 떠오르는 순간 아 이것은 분리된 상이 떠오른 것을 알고 아까 말했어 안과 색이 하나됨의 세계 속에 사는 것이 다른 삶이다라고 생각을 떠올려줍니다. 이것이 유식에 있어서의 정념이네요. 정념. 정념 정사유와 념정 정념이 동반되어 있죠. 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의계에 의해서 분리된 사고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그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분리된 걸 알아차리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안과 색이 하나되면 색이라는 것을 알아차려니다 이때 수행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수행이 일어나는 마음작용을 다섯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녹입니다 우리가 보통 떠오르는 마음 가운데 특별한 마음작용이 있는데 이 마음작용을 수행적으로 붙여서 해석을 해보면 은여기라고 하는 것은 한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의계에 불리된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걸 바로 알아차려가지고 알아차려 정리하고 유식적인 사유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가 그것이 욕 그럼 그걸 하다 보면은 무슨 이해가, 수성한 이해가 생깁니다. 수성한 이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누구나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사고, 즉 분리된 사고, 분별적 사고는 수성한 이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누구한테 들었거나 또는 내가 경험했거나 눈과 색이 이룬 하나의 무하의 장을 경험하는 그런 이해가 생기는 것을 수성한 이해로. 그래서 그 이해가 염념으로 상속해가고 염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얘기했겠금심이겠죠 항상 구하 같은 생각이 사고 속에 떠오른 순간 직장이일어난 순간 곧바로 그것이 가지도록 합니다. 염념 상속해가 그러면 자동적으로 마음이 고요한 즉 고요하지 못한 갈등은 나로부터 갈등이 발생되고 나의 소유로부터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나와 나의 소유가 사라지게 되면은 고요한 삶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완전히 열리게 됩니다. 유아 같은 분들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 듣고 맛볼 때마다 발정도의 정사유를 팔 정도의 사유수를 하게 하는데 유식적인 방향으로 사유수를 하는 것이 유식에 있어서의 탈 정도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나, 너는 너 이렇게 됩니다. 나는 나, 너는 너. 그래서. 한 개개인이 대중으로부터 소외가 되면 될수록 그 사람한테 느껴지는 고통의 강도는 강합니다. 인간이 지구로부터 다른 대기로부터 소외되면 소외될수록 환경이 우리한테 주는 고통의 강도는 커갑니다. 오늘날 그것은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중 서로가 다른 사람으로 이름으로서의 다른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띤 나로 여겼을 때 비로소 유식적인 생각을 일으켰네요. 그런데 그와 같은 생각으로 우리 생각 밑바닥의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 전적으로 분리된, 분별된 사고 속 사고를 할 수밖에 없게끔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미숙이라고 합니다 미숙, 예. 미숙. 원래는 우리가 연기 하나 된 삶의 장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른 나의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전히 다른 나의 모습은 사라지고 다른만 남아있는 것 이것을 이수기라 합니다 보통 생각하기를 인시선학이나 과시 무기라 해가지고 우리가 선악의 행동을 했는데 그 결과가 무기로 남아있다 이 무기라고 하는 것은 선의 경향성 또는 악의 경향성으로 남아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그런 말이 나온다는 상대편을 볼때 말하는 것을 한번 자세히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는 톤이라든가 그 방향이 늘 비슷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의 식 속에 늘 그와 같이 말하고 그와 같은 톤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무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욕을 한다 나쁜 말을 한다 하면은 번뇌라든가 악심 속의 작용인데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남아있기 때문에 이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면 그와 같이 선악의 내용이 나오는가 선이나 악의 행동이 나오는할 때는 대상을 또 다른 나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 대상 선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대상을 대상으로만 보는 거것또 다른 나로 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이름 붙여서 우리들의 본래적인 삶에 비춰봐서 달리 이거이다. 우리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달리 이거 있다. 잘못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수입니다 이것이 근본 바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말한 의기하고 통하는 말입니다. 아비단마에서도 의기를 제70개라고 기릅니다. 8개 중에서 의계를 제7식이라고 이름 붙여놨는데 의계는 아까 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생각을 떠오를 때마다 분별해서 볼 수밖에 없게끔 우리한테 그런 영상을 끄지는 대상화시켜서 보이겠니요 그런데 이 대상화시켜 보는 것은 본질적인 삶에 있어서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생각 속에서만 주관과 객관이 나눠지는 것이지 주관과 객관이 나눠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눠질 수 없는 대상이 주관과 객관에 의해서 나눠지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별경식은 제7의식에 서 이미 대상이 대상화 되어버렸으면 대상화 된 것이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것이 역이 전육식이라고 합니다. 이세 가지가 80과 70과 1 0 6 0이 능변이란 능변입니다. 사물을 변화를 시키는 우리 모든 것이 변화 속에 놓여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이 유식이 있어서, 유식이란 말은 변화가 무엇으로서 나타나느냐, 알으로서 나타나느냐. 관계 속에 있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로 나타난다. 그런 말이 유식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능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제팔 근본 식에 의지합니다. 그래서 제7식은제 팔식은 의지 의지처가 됩니다. 그다음에 제 7식은 사랑은 뭐라고 하냐면 여모라고 합니다. 여모. 어디든지 있나 봐. 분별은 여모의 시체입니다. 시초입니다. 그 모든 것이 분별돼서 일어나게 되면 바로 여모를 동반해 줍니다. 코 마리아식은 이숙식에 대한 다른 이름입니다. 이숙식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8식 이름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세 가지 이름을 대표해서 이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삶의 본질, 즉 분리되지 않는 주객이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부터 주객이 나눠져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이숙이라고 하는 것을 제80의 대표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면 실제 생활에서 제80 그렇게 면 머릿속에만 있게 되는데 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한 생각이 떠오르면 떠오르는 순간에 주관과 객관에 대한 분리적인 암이 있습니다. 주관과 객관에 대한 분리적인 암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말한는요별경식이랍니다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우리가 안다. 우선 암이 일어나면 그것을 제육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분리된 암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사전에 나와 너, 주관과 객관이 나누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 주관과 객관을 나누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관과 객관이 다 나눠졌지만 그것이 느닷없이 보이지 않는 외계에서 엉뚱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전체적인 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삶의 전체적인 장에서 일어나는 그 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8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삶이 일어나고 있는 장들입니다. 이것이 제8시입니다. 이 장에서 늘 분별로서만 보여지게 되는 바탕이 제7시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고 하는, 현학식이 분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제6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생각 속에 곧바로 제6, 제7, 제8 즉 전식이 동시에 다기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식으로 올수록 현행 힘이 가장 강하는데 현행에서 느껴지는 것은 분별된 의식만이 가장 강하게 우리 앞에 오게 됩니다. 제8식에 가면은 분별과 무분별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인식하고 있는 제6식은 제7식의 이때 이 분별은 종자 형태로 있습니다 제7식의 분별 현행과 제6식의 선악 시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강한 것이에서 무분별의 세계를 전혀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네. 그래서 팔색이 가지고 있는 무분별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오직 분별만으로 서 세계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팔색에 대한 이름이 각 종파에 따라서 개념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지론종 같은 데는 실지론을 가지고 그 종파. 성립시켰던 지론종 같은 데는 제8식 아리아식이라고하는 순수청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섭론종 같은 데는 섭태승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종 같은 데는 제8식을 진망화합식이랍니다 지신론 같은 데 진망화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8식이 순수청정이다 또는 진망화합이다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간에 우리 삶의 총체적인 바탕이 제8세이기 때문에 무분별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7현행에서 분별심을 쓰기만 하면 은 저절로 우리가 우리들이 본 바탕 근본 의지처인 무분별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 생각 생각 속에 한 생각 속에 정념이 살아있으면 은 곧바로 무화체험이아다 무화체험 이 무화체험이 우리를 뭘로 이끌어 주면 무음별의 세계로 이끌어 주면 무아체험. 어떻게 무화체험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은 아까 말하는 유식적인 체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과 객관이 맞붙여 있 주객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면 제80도 마찬가지로 주객이 맞닿아 있다 제80의 인식 주체와 제80의 인식 대상이 맞닿아 있는데 제80의 인식 대상에 종자 근신 기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종자는 분별하는 그런 힘입니다. 무엇인가 자기도 모르게 늘 분별하려고 하는 그런 힘입니다. 잠재적인 힘입니다. 근신이라는 우리 몸중알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는 바로 내몸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체의 모든 세계들다이세계하고 제8식은 8식 인식 주체인 전분이 상분이 되겠습니다. 항상 항상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6식은 우리가 깊은 잠만 들어있을때도 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8식은 항상 만나있댑니다 바꾸 말하면 연기적인 무분별의 세계에는 항상 열려서 각이 흘러가고 있니다늘 잠이 들어있으나 잠을 깨나 생각이 일어나거나 생각이 일어나지 않거나 한계없이 언제나 열려서 함께하고 있어요. 눈만 뜨면 정신만 깨어있으면 한순간에 곧바로 무분별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순간에 무분별을 경험합니다. 사실이다. 그런데 그런 무분별이 경험된 세계를 느껴지지 않고 느껴지고 분별되지 않고 분별되고 알려지지 않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안다라고 하는 것즉 분별을 통해서만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있는 우리들의 인식태계로서는 그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캄캄하다 아니다매 순간 그 세계가 우리하고 더불어 같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분별만을 통해서 세계를 보려고 하는 그런 인식태계 때문에 그부분별의 세계를 놓친다는 입니다 그러면 그 무분별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정념수행을 통해서만 비로소 자기도 모르는 그 가운데 지나 놓고 보니까 느낌 없는 느낌의 세계를 경험한다이겁니다상 없는 상, 행 없는 행, 식 없는 식의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가 제팔식를 경험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전분과 상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 종자는 분별의 여어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분별의 여어가 전분에다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전분이 상분하고 만나 있는 제8식의 세계가 분별의 물들은 세계에 한 색채를 갖고, 갖고 있게 된다니다 견분만이 순수청정이 아니고. 이와 같이 견분과 상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8식의 세계인 우리의 무음별인 연기세계가 자기도 모르게 종자의 분별에 의해서 물들어 있어가지고 근본 삶으로부터 잘못 이어 있다. 그래서 이숙시됩니다 물들은 인 것이 마치 견분이 됐든 또는 무엇이 됐든지 간에 표면으로 일어나고 있는 제7식이나 제6식이 아닌 것 속에 함장되어 있는 것처럼 되 있잖아, 함장그 함장되어, 그 함장되어 있다는 의미로 있어서의 아리아시라는말이 그러면 이것이 현행으로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매 순간 분별한다, 이겁니다. 분별해서 만폭을 만들어냅니다. 분별해서 마음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냐면 일체 종자로 오릅니다. 마음법의 종자가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그래서 아리아식으로 부릅니다.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것이 흔히 생각할 때 잠재된 어떤 식,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행하고 있는 것 속에가 그대로 이 내용을 같이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을 따로 띄어서 잠재된 식이다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8식은 불가지 집수처료라고 이렇게 얘합니다 제8식은 불가지 집수처 돼요. 이때 불가지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인식태도는 아까 처음 얘기했을 때 분별을 통해서만 무엇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어떤 생각에 어떤 삶에 있어서 집중되어 있으면 볼 때는 본만 있고 들을 때만 들음만 있을 때는 어떤 경험이 되느냐 하면 그 상태에 있어서는 자기가 분명히 범이 있기는 있는데 내가 무엇을 본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